할래? 싱크 사장님 국 살릴텐데 왜었어왜찍야 그만 부아 이거 올려놓으면 천천히 이기라고 그럼 불을 죽여야지 나안 응. 넘치나, 넘치나 보냐 수고 뭐야? 그건 흥뽁 차장꼭어사장자 하시는 데는 응. 앞차라의 향수였 응. 여기 그릇도 닦은 방법으워주세요 응. 응. 아, 짜장도 아까 보니까 면을 뽑아가지고 밥을 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볶음밥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맵밥을 펴가지고 해주세요. 미리 볶은게. 불닭맥기 저번보다 훨씬 안 보이는데 딱 불닭맥기 아 피자나라 치킨공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여기 제가 진짜 오고 싶은데 공평 한시이평식이 저희들은 지 <Bruno> 집 앞에 참치 오늘의 서비스는 이 소세지 <웃음> 더블치즈버거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컵밥 요게 제육컵밥 굴동떡볶이 근데 떡 빼달라 했어요 이거 고 요건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밑에서 찍으니까 완전 빵떡이네? 여기는 고릴라 컵밥이라는 거고요 여기도 아마 체인일 거예요. 저번에 제가 시켰을 때, 오, 약간 노량진 컵밥의 느낌이 난다. 노량진보다는 약간 조금, 재료가 다 조금 조금씩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 여기 국물 떡볶이가 그 국물이 해장이 진짜 좋아요. 후. 제가 방금 피클이거든요?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피클 만드는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여러분 진짜 진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 더블 치즈라서 더블 치즈버거가 그래서 치즈가 두 장인 줄 알았는데 패티가 두 장이었어 불족이랑 적발 시켰는데 서비스 금방 막국수가 오는지 모르고 그냥 막국수 시켜버렸네. 요즘 잡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잡채랑 모둠전이 먹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 안 팔더라고요 반찬 가게에서. 그래서 잡채 청국장 제육 세트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도라지 초무침 세트에딸리러 반찬. <목소리> 서울에 심심한데 근데 누가 하도 쨍쨍돼가지고 만나줬거든요.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할 얘기가 2 분도 안걸려 <목소리> 진짜 쓸데 <목소리> 없는 얘기 진짜. 나 진짜 막뭐 기대하고 왔거든요. 재밌는 얘기는 아니야 뭐 썰이 기대하고 왔는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비슷한 결도 없고 진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짜증나. 어 이거 확도 안 되는. 어쩔래 미 레미오는 뭔데? 어쩔 레미오? 전 대화 삼겹살 먹고 그와 이거 국물 맛집이다 어. 음. 음. 간단하게나 어, 볼때 제일 신나는 게임뻘어 너 근데 정말 확대했지? 아니 쓱 <웃음> 끝나고 왔어요 집 근처 싱글로 아니 이거 양복이 모셀러? 네, 이거 마른 줄 말고